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반는 캡틴입니다. 일단 오늘 강의의 예지가 될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4초짜리 영상이 제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드느라 조금 허접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의 영상을 많이 보셨죠? 인트로에 사용한다든지 여행 브이로그에 사용한다든지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바비로 글자 안에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잘 활용해 보셔서 예쁜 영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바비를 실행했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 봤었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로마키를 활용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물은 여기 가족이 창에 들어가신 다음에 배경에 들어가셔서 단색 배경을 가지고 올 건데요. 단색 배경은 검은색이나 흰색 둘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좀 예쁘고 무난하더라고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배경 화면 중에서 마음에 드시거나 사용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방식은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흰색으로 사용을 해 볼게요. 이렇게 흰색을 끌어서 타임라인에 올려 줍니다. 그러면 준비물은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텍스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를 끌어와서 길이를 맞춰주고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텍스트 속성에서 색깔을 바꿔줄 겁니다. 색깔을 바꿔줄 때 페인트 창을 다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초록색깔 있죠? 꼭이 초록색깔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크로마키가 예쁘게 잘 빠집니다.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십니다. 하면은 여기 색깔 이름이 나와있죠? 이 모델을 기억하셨다가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샵 00FF00입니다. 이렇게 색깔도 설정을 하시고 불투명도 10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제 문구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문구를 적었습니다. 근데 아직 폰트를 변경하기 전인데 확대를 해보니까 글씨가 너무 얇습니다. 이런 거는 크로마키를 빼도 이쁘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아까 그런 효과를 만들 때는 글씨가 좀 굵거나 동글동글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폰트들은 티몬소리 혹은 뭐 여기 어때 잘난 채, 에스코드림, 지마켓산스 이렇게 약간 좀 동글동글한데 고딩류 느낌 나는 그런 것들이 예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전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티몬소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 살짝만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굵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B 표시를 딱 눌러 주시면 미세하지만 살짝 더 굵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얇다고 생각 들어서 더 굵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색깔을 아까와 똑같은 초록색깔로 해줍니다. 그러면 은 테두리가 생겼는데 같은 초록색깔이니까 좀더 굵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테두리 굵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문구를 적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폰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붙어있거나 뭉개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준비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카메라 표시 보이시죠 이 표시 스냅샷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캡쳐를 해서 내 컴퓨터 에 저장을 해서 가져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캡쳐를 딱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 자이러면 이제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배경이 될 영상들을 불러와서 컷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이 될 영상들을 불러와서 컷 편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싶은 만큼에 따라서 길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트랜지션이나 키프레임을 넣어서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짧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3초 정도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이런 배경들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와서 배경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냅샷으로 저장해 놓았던 거를 다시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와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비디오 트랙을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끌어서 여기 배경이 될 영상들 위에 올려 주셔야 됩니다. 크로마키를 만들 거면 크로마키 소스를 위에 올리시고 밑에 있는 영상들이 보이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도구에서 크로마키 하셔도 되고 도구장에서 크로마키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키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이 되어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무데나 초록색깔을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오차라든지 불투명도 살짝 살짝 조절하신 다음에요 이렇게만 만드는 것도 좀 밋밋하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음악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음악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